타랴. 이거는 앵무새 알통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알통 속에 잣을 넣어놨고요 떼식이랑 어, 앵무새란다 떼식이랑 공주가 자해를 어, 하는 이유가 음, 혹시 발달이 나서 그런가 싶어서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통을 오. 사봤습니다 어. 아직은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해서 적응을 시키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갔는데 지금은 소개가 어떻게 생겼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 둘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지가 이 안에 뭐 들었나 헉,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혜지기가 소개 들어가봐 뭐 속에? 도망가? <목소리> 헉, 그 안에 들어가봐 들어가봐 뭐스 있어? 대박 <목소리> 알통소개는 사다리처럼 철사로 돼있어서 애들이 붙잡고 올라올 수 있게 돼있어요 이쪽에서 불러봐야지 대시방 여기여기 <목소리> 안녕. <웃음> 안녕. 일로 나와봐 태식아. 까꾸 업그. 우와, 우리 태식이. <웃음> 이제 들어가는 방법 알았어. 우와. 아이쿠 잘했어요. 또 들어가봐. 아볼까 <목소리> 안녕! 봐 오! 그렇지! 어! 멋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당황해서 <당황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걸로 <목소리> 나오면 되는 거야, 태식아! 야구! 엄마가 들어가면 문 닫을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웃음> 공주도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 속에 뭐있나? 우리 공주 걱정이라서 아직 못 들어가지요? 야야야! 그, 야, 야. 나무 부시면 안 돼. 집금 부시면 안 되는 거야, 돼지가. 왜 <웃음> <웃음> 괜히 카펫트가지고 그래 <웃음>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 아직 그래도 무서워 <웃음>